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대한 법령을 먼저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 77조 6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부분을 살펴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호를 살펴보면 65세 이후의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어서 2호도 살펴보면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고 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번째 연령기준으로 65세 이후 근로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가 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번째 소득기준으로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적용이 제외되나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1개월 미만인 단기 노무 제공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단기 노무자는 8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도 고용보험 적용 제외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의 깊게 봐야 하냐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단기 노무제공자로서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 보수액 기준으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제외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차주의 적용제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고정적인 화물운송계약 이외에 화물정보망 등 알선에 따른 이례적인 화물운송을 하는 경우는 화물차주라 하더라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차주의 적용 제외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 고정적인 화물운송계약 이외에 화물정보망 등의 알선에 따른 이례적인 화물운송하는 경우는 화물차주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노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